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2040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서구가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구를 빌려 쓸수 있는 공구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제167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2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문화! 나랑? 아! 아리랑!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들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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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 경쟁력을 키워 미래 강서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사기는 부담스러운 물건, 바로 공구 세트죠. 강서구가 16개 동 주민센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구를 빌려 쓸수 있는 공구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공구도서관에는 다목적 가위, 팬치, 줄자 등 사용이 잦은 생활 공구부터 전동드릴, 해머드릴 등 가끔 필요한 공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대여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여금액은 염창동,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은 무료며 나머지 동은 300원부터 2천원까지 공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대여는 대부분 3일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칭정과나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의 힘을 주제로 제167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2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7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TVN 유퀴즈 온더블록에 출연하기도 한 신종호 교수가 강사로 나와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의 힘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신종호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디지털 시대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문해력 키우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